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 아나운서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반포자의 80평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가족실 포함 방 5개, 욕실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간에 들어서자 마치 엔틱한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여섯 개의 신발장이 보입니다. 조명과 신발장 색감이 어우러져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네요. 와 안쪽까지 섬세하게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칸막이 중간에는 수납 공간도 있고요. 반대편 역시 칸이 정말 많고요. 우산꽂이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회전이 가능한 신발칸도 있습니다. 신발이 많아서 고민할 걱정은 없겠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현관 입구부터 여유 공간이 있네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왼쪽으로는 거실과 주방이 살짝 보이고요. 오른쪽부터 둘러보겠습니다. 발코니와 방두 개가 있는 가족실이 보입니다. 보일러 컨트롤러가 벽에 설치되어 있네요 발코니로 한번 가볼까요? 공간이 꽤 널찍하네요 첫 번째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와 진짜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넓네요 넓은 발코니 창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브라운 북바 기장 보이시나요? 중간에 TV를 둘수 있는 공간 같은데요 그외 공간으로 쓰이기에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자 화장실을 한번 볼까요 샤워부스가 있고 역시 거울은 수납장으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울에 작게 시계도 설치되어 있네요 샤워부스 안에는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선반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과 연결되는 발코니 쪽으로 가볼게요. 실외기실이 이렇게 있고요. 긴 공간의 발코니를 따라 쭉 가봤더니 맞은편 방과도 연결이 됩니다. 역시 이 방에도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있습니다. 붙박이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옵션들이 배치되어 있네요. 자, 이젠 왼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거실 화장실부터 살펴볼게요. 화장실과 화장대가 있는 공간에 이렇게 중문이 있습니다. 화장대 먼저 살펴볼까요? 거울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수납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은 가족실 화장실보다 넓게 되어 있네요 직사각형으로 넓게 뻗은 거울과 그에 따른 여러 개의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가족실 화장실에는 샤워부스가 있었다면 거실 화장실에는 욕조가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와 일반 샤워기 둘다 설치되어 있네요 역시나 선반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는 주방이 보입니다. 부엌 입구에 허투루 낭비될 수 있던 공간을 칸막이 수납장으로 만든 센스가 보이네요. 부엌 조명부터가 고급스러운 주방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냉장고를 넣을 공간 위와 옆에는 수납장이 있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웃음> 세상에! 수납장이 아니라 냉장고였네요. 감쪽같죠? 수납공간이 칸칸이 무척 많습니다 싱크대 위 수납장은 거울로 되어 있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싱크대 부분과 상판과 벽면이 대리석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식기세척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와, 현관 문 열림 기능부터 라디오, TV 등이 가능한 멀티 컨트롤러도 이렇게 있습니다. 후드, 가스렌지, 오븐 렌지까지잘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발코니 형식의 서브 주방인데요. 간이 개수대 위에 창이 이렇게 크게 나 있고요. 인덕션과 수납 공간까지 잘 배치돼 있습니다. 이 서브 주방이 여러 가지 요리를 할때 실용적으로 사용되겠는데요. 일단 창이 개수대 쪽 벽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리하실 때 냄새 배일 걱정은 없겠어요 자 바로 옆에는 발코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이즈도 작지 않고 입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실용적인 공간이 될것 같아요 탁트인 외경도 매력적입니다 자 거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거실이 무척 넓은데요 도대체 창이 몇 개인가요 창이 많아서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거실 한쪽 면은 이렇게 대리석 느낌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공기정화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통한 탁 트인 시야가 정말 시원하네요. 동강 간격이 넓게 배치되어 있어 사생활 보호에도 효과적이겠습니다. 한쪽 벽 전체를 차지하는 창이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네요. 메인 컨트롤러와 보일러 컨트롤러, 그리고 전등 스위치가 이렇게 배치돼 있고요. 자, 이젠 안방을 포함한 나머지 두 방을 봐야겠죠? 들어서자마자 넓다란 발코니가 보입니다. 발코니 안에는 창문이 한쪽 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야가 확 트이네요. 아, 가족실 방과 마찬가지로 두 방과 함께 배치된 발코니가 길게 연결되어 있네요. 이렇게 빨래건조대도 있고요. 실외기실도 딸려있습니다. 와 안방 진짜 넓네요. 한쪽 벽 전체를 차지하는 예스러운붙박이장 보이시나요? 중앙에 TV를 둘수 있는 공간이 큼직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붙박이장도 한번 열어봐야겠죠? 아래쪽 수납장은 특이하게 거울로 되어 있네요. 악세사리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 등 실용적인 공간들이 눈에 띕니다. 자이 중문을 열면 드레스룸과 연결되고요. 또 왼편에 있는 문을 통해 거실 복도에서 바로 드레스룸과 안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드레스룸 쪽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위아래로 여분의 공간 없이 꽉 채운 큰 거울이 인상적이고요. 양옆으로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어머 우측 서랍에는 금고까지 설치되어 있네요. 드레스룸도 한번 열어볼까요? 와 진짜 크네요 디귿자 형태의 팬트리 구조의 드레스룸입니다 정말 넉넉한 수납공간이죠 서랍장도 잘 되어 있고요 아무리 많은 의상이라도 모두 수납 가능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안방 화장실을 보겠습니다 와 호텔인가요? 욕조와 샤워부스 두개다 보이네요 왼편으론 세면대와 널찍한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거품 목욕을 하고 싶은 넓은 월풀 욕조가 눈에 확 띄네요. 샤워부스와 볼일 보는 곳을 각각 독립적인 공간으로 배치했다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샤워부스 안도 정말 호텔 같죠? 양변기 위쪽 거울에도 여다지 형태로 수납공간이 설치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컨트롤러 역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채널과 함께 반포자이 아파트 80평 실내를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살집채널은 초록우산 어린이자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사랑이 됩니다.